안녕하세요. 에너지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모님과 함께 여기 부암동에 브런치를 즐기러 왔어요. 여기 이름은 다음23.1이고요. 어, 보니까 여기 부암동에서 2010년부터 무려 14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한 곳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영업하시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 어, 10년 이상 하셨다고 하니까 맛의 내공이 엄청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주소가 서울 종로구 자문로 23-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다음 2.3.1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메뉴를 한번 주문하고 여기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와 너무너무 아늑하고 프라이빗 룸까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짱이에요. 와 너무 만족해. 그럼 한번 주문하 하도록 할게요. 메뉴판을 보니까 새로운 시즌 메뉴가 생겼어요. 바로 2023년 새로운 메뉴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메뉴 중에서 홍게살 수제비 파스타 하나랑 오징어 먹물 리조또. 그리고 여기 치즈버거가 유명해서 치즈버거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게 스프랑 어? 식전빵이 나왔어요 식전빵 어. 와 스프는 바뀐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먹을 거는 양송이 스프 어 냄새 너무 진하다 피클도 그냥 일반 피클이 아니라 수제 피클이에요 수제 피클 어. 우선은, 날씨가 추우니까, 어? 스프부터 먹고 몸을 좀 녹여보도록 할게요. 와! 양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음. 오! 음! 어, 스프 풍미가 되게 좋은데요? 너무 맛있다. 음! 찍어서. 음! 음! 이렇게 스프에. 아니, 여기 옆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보면서 딱 먹는데 눈치가 장난 아니야, 아니야. 음. 음. 피클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수제 피클이 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음식 맛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적셔서 이렇게 식전빵 빵도 되게 취득하다.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어, 그리고 치즈 먹거보는데 너무 반했어요. 와, 안에 그 고기 패티가 어, 장난 아니야. 엄청 두껍고요. 육즙이 딱 봐도 살아있어. 어, 맛있었겠다. 그러면 우선 치즈버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할라피뇨, 그 다음에 피클, 토마토, 베이컨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치즈, 어, 패티. 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나 너무 기대돼, 이거. 음, 뭐야. 어, 패티. 상당히 좀. 한 입에. 음. 고기에 씻는 식감도 되게 좋고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네, 식감도, 씻는 식감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 육즙과 풍미가 입에 한가득이야. 음! 여기, 고기가 되게 두껍게 들어있으니까 자칫하면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할라피뇨가 이 느끼함을 잡아주고 치즈가 겉에 있으니까 또더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음. 엄청 부드럽고 엄청 촉촉해. 이거 봐. 음! 이게 저는 햄버거는 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번도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치마 찍어서, 음 감자 튀김 우리가 기존에 뭐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니야. 바삭바삭하면서도 안 되게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 이거부터 아 맛있겠다. 버터 냄새 나고, 음. 아니 오징어 송치 있어서 뻑뻑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식감도 좋고 잘 들어가네 부드럽네. 음. 리즈도 위에 오징어 하나 올려서. 어길래 기나그 음. 바다의 풍미가 확 퍼지면서 약간 짭조름하면서 음.. 갈따기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우와, 이거 진짜 매력있어요 근데 연인들 데이터로 오실 때는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하고 저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왔을 때는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이 먹물 때문에 <웃음> 좀 그렇잖아 하지만 정말 연인들이라면 이런, 이런 것쯤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지 진짜 홍미가 장난 아니야. 홍미가 장난 아니야. 어우반에 오징어 오징어를 싹터지는 오징어 게. 이런 거를, 오징어 먹물리 조더 이런 걸잘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비리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2 0 1 3년 새로운 메뉴인데요 발레파스타예요 근데 오일파스타지만 베이스가 오일 그 미소된장 고우 베이스라서 부모님이랑 오셨을 때 같이 드시면은 좀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드시면 된대요 음. 음. 그럼 발레파스타도 한입 음 솔직히 상상이 안 갔거든요 된장 베이스로 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된장의짝조름향과 그 달래의 상큼한 향이 같이 있어요 음. 상큼하면서도 짝조름한향 음. 음. 이게 오리카스에 맛있는데 아직까지 이 먹물 리조또가 음. 이거 안 해도 음. 음. 다음은 또 하나의 신메뉴죠. 홍게살 수제 파스타 응. 한번 먹을게요. 마쳐보자. 보니까 여기 날알도 있고 여기 홍게살 그다음에 여기 조리기떡 있어. 조리떡 응. 와. 음. 내가 먹어본 조리기떡 중에 식감 제일 부드러워. 응. 그러니까 양파인가 아니면 수제비인가 그 모르겠네. 음. 수제비 수제비. 먹을 때마다. 날치알 톡톡 터지는 게 식감도 재밌고 음. 음. 음. 음. 이거 봐 날치알 와 날치알 봐 음. 음. 음. 음. 음. 일반에서 톡톡톡톡. 오징어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부암동에 있는 무려 횟수로 14년 동안 하고 계시는 다음 223.1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브런치를 즐겨봤는데요. 저는 다음 치즈버거 그 다음에 먹물 파스타인 네로 파스타 그 다음에 2 0 2 3년에 신메뉴인 홍게살 수제비 파스타 그 다음에 오일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우선 다음 치즈버거는 버거 위에 치즈가 올려져 있는 거 잖아요 그래서 느끼할 수도 있는데 와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안에 패티 있죠 패티가 두껍고 육즙이랑 그 고기 풍미가 입안에서 쫙 퍼지는 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감자튀김 우리가 패스트푸점에서 먹는 그런 감자튀김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그리고 네로파 먹물리즈또 제가 이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거든요 와 입에 넣자마자 그 바다의 향이 한가득 딱 퍼지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징어도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버터향도 나고 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게살 수제비 파스타 여러분 수제비랑 조랭이 떡이 파스타에 들어간 거 보셨어요? 어, 너무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거기다 날차례 식감이 탁탁탁 터지는 게그야말로 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셨, 함께 왔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달래, 된장, 오일 파스타 이달래랑 된장이랑은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게 파스타랑 접목하니까 되게 새로운 맛이더라고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맛 오, 너무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다음 223.1이 여기 석파정 서울 미수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보면 미수관 구경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거나 를 아니면 식사하신 다음에 소화시킬 겸 미수관을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트 코스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암동이 주차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음 223.1은 앞에 바로 그 레스토랑 앞에 주차 공간이 널찍하게 있더라고요. 한네대에서 다섯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즐기다 갑니다. 이거 여기 예약하실 때는 저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는 네이버 통해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도 이번에 2023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메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데이트 겸 아니면 저처럼 부모님 모시고 오시던지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 너무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